자, 6번, 등기부 각구가 172번까지 가는 등 화려한 데 가등기까지 있다. 수원지방고문 2020 타경 8479. 용인시 기흥구 중동 387번지. 이건 이제 공유물 분할을 위한 그런 그 경매인데, 11,521평입니다. 감정이 36억 1,800인데, 지금 17억 2,295만원까지 떨어졌어요. 이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교 그 옆에 땅인데 어 지금 이 보기에 이 도로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교에 들어가 입구에 도로하고 같이 돼 있어 가지고 그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 그 뭡니까그 도로 도로 사용 허가를 도로 사용 그 승인을 받으면 아마 건축 허가를 할수 있을 으로 보입니다. 근데 여기 또 가등기까지 있어요. 가등기가 언제냐? 보면 1번 2010년 7월 13일 날 대한 택시 건설 지분 전부 이전 청구권 가등기에 대한 토지 개발이 권리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담요구역에 대한 가처분이 있고 가등기에 대한 가처분이 있고 가등기에 대한 감압가 있어요. 그 매각 물건 명세서에 보면은 이 가등기 하고 가등기에 따른 가처분하고 가압류는 말소해줄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이제 말소해줄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 이게 참 등기부 보는데 머리 아프더라고요. 이 등기부에 각구가 172번까지 1번부터 쫙 해가지고 172번까지 있어. 요이 가등기는 몇 번이냐? 133번째예요. 이거 그러니까 가등기 찾는 것도 한참 찾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얼마나 복잡한 등기부입니까? 그런데 이 가등기는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느냐 어? 말소에 달해서 말소 해주면 되는데 말소 안해주면 은 어? 소송을 해서 말소하는 수밖에 방법이 없어요. 어? 소장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가든기권자대한토지개발주식회사 경기도 양평군 서정면 문어리 763 3층에 있다. 어? 원고는 경락인이고 피고 대한토지개발주식회사 소송 제목이 뭡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 가등기의 말소 등기 절차 이행 청구에서 청구 취지는 피고을 원고에게 용인시 기흥구 중동 3 8 0제 입양 38087평강미터에 관하여 수원지방공원 용인등기소 2010년 7월 13일 접수 제 9호 468호로 마친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 가등기의 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을 비교 부담을 한다. 그러니까 청구원이 이이사람은 가등기를 가등기를 가등기를 격려했다. 그 다음에 이 원고는 소유권을 취득했는데 이 가등기가 말소되지 않아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피해를 입고 있다. 그 다음에 3. 이, 이, 이 가등기는 제척 기간이 넘어가는 기다 가등기는 제척 예약이 성립할 때부터 1 0년이라 그러면 2010년에 가등기를 갖다 했으니까 2020년이 면끝나고 지금 2021년이니까 이미 가등기 제척 기간이 끝났다. 그럼 제척 기간에 제척 기간에 8년은 어디냐? 대법원 2000다 2 4 1 6 4 5 소유권 이전 가등기 말소득기전구사건에 판결 보면은. 가는게 10년이 지나기 지났기 때문에, 당연히, 없애줘야 되는 가든기다. 그렇게 판결받아서, 없앴는데, 개인이라, 개인이 아니고 법인이 어서다행이다 개인이 뭐 해놓고 오래된 경우에 뭐, 돌아가시고 없으면 자여까지다찾아내가지고 소송을 해야 되는데, 법인은 뭐 상속밖에 없잖아요. 일곱 번째 물건입니다. 아마추어 용돈 벌기용 상가. 프로가 하는 게 아니고 아마추어 하는 거라는 얘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 타경 103833 부산시 사상구 개법동에 있는 누네시대 5층 50175와 50185 전용면적이 25.5평입니다. 지금 여기 감정이 1억 2천만 원 되겠는데 최저가가 4,915만 2천 원이에요. 여러분, 와싸다 하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이르네시타가지 이 건물의 소유자가 굉장히 많은 부분이 경매로 팔렸습니다. 옛날에 그 경매계에서 그 못된 그 짓을 갖다가 많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그 RTN 뭐, TV인가, 그, 뭐, 해장까지 이렇게 하고 거들먹거리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김아무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요 때, 여기에 그, 이걸 갖다가 많이 낙찰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낙찰을 받은 건 p r 용입니다 1억짜리를 갖다가 뭐, 아무도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1억짜리 뭐, 백만원씩 이렇게 낙찰을 받았는데, 1%, 1 아닙니까? 1%. 그런데 관리비 밀린 다는 말이지, 몇백만원 돼요. 그래가지고 백몇십 개를 갖다 모아 놓고서 관리비 안내겠다고 소송을 해서 결국은 졌습니다 그 주니까 또 어떻게 그물것도다 경매 나와 관리받으려고 응? 예, 이거는 지금 법 대부분 1,2층의 건물이고 이거는 예, 상가들이고 이거는 이제 그 위에 5층에서 가구정을 하고 있는데 어, 지금 이 건물 같은 그런 경우에는 예, 그리고 상가가 그렇게 어, 가구점 같은 경우에도 가에 있는 게 좋습니까? 중앙에 있는 게 좋겠습니까? 한폭판에 있는 게 좋겠습니까? 이건 가에 벽가에만 5 1 0 5 1 8파로 붙어 있습니다. 예, 지금 그러 조금 전에 얘기했죠. 어, 뭐 1, 2층 막 이렇게 할 때는 관리비가 막 밀려가지고, 감정은 이동을 하고, 100만원 주고 낙찰받았는데, 관리비가 300만원, 3 0 0만원 밀려있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계속 싸우고 시끄러웠어요. 근데 이거는 관리 사무실에서, 에몬수 가구하고 계약을 했다말이요 그래서 에몬수 가구가 임대료하고, 임차료, 임차료하고, 관리비와 같이 내고 관리비 밀린 건 없어요. 이걸 갖다가, 예를 들어가지고, 면적이, 한 25평 정도 되죠. 전역 면적이 25평입니다. 그리고 상가니까 아마 공립 면적까지 포함하면 그의 아마 한 50평 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에몬스 가구에다가 다시 재임대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임대해가지고 용돈을 벌면 되겠다. 그런 것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 뭐, 가구, 가구 좀, 내보내고 이게 뭡니까 파티션 해가지고 벽사 가지고 어 임대를 내도 되고 자기 사무실에 될 겁니다